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주의 업데이트를 미리 보는 시간 업데이트 미리 보기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공식 카페에 뭐 엘2를 뿌리는 이벤트 요런게 미리 뭐 유출이 됐다 해가지고 굉장히 업데이트 내용이 기다려졌거든요 과연 이번에 월드 룬나트라도 업데이트되고 이 사진의 정체 어떤 이벤트인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1월 19일 업데이트는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총 4시간 진행됩니다 자, 첫 번째 컨텐츠 추가로는 월드 루나트라 프리시즌이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자 이름은 혈투의 장이라고 적혀있고요 맵 이름이겠죠 자 입장 방법은 메뉴에서 루나트라 월드 루나트라 그다음에 혈투의 장에서 20레드잼을 소모하여 즉시 입장이 가능하고요 차원의 경기에 들어가셔서 루나트라 차원분에 월드 루나트라라는 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혈투의 장 들어가시면 되고요 입장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입장 조건은 맹약의 여정, 메인퀘스트죠 신막 5장, 전설 탄생까지 꼭완료로다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권장 투력은 210만부터 260만까지고요 이 혈투의 장에서 주요 획득 보상은 신성한 엘튼 장비 엘튼 주무기, 엘튼 보조무기, 엘튼 수정 그 다음에 왕가의 성배 그 다음에, 여신의 인도. 징벌자의 마석정수, 심판자의 마석정수, 영어석 슬롯 확장 주문서. 그 다음에, 무기방어구, 장신구, 아티팩트, 지혜원천. 그리고 또, 무방 장신구. 전부 다 아티팩트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신성한 엘튼 장비. 어 새로운 엘튼 장비죠. 기존의 엘튼하고, 또한 단계, 윗단계인, 또 이제 신성한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엘튼 장비를 만드는 그 재료들인 왕가의 성배, 여신의 인도. 전부 다이 월드 루나토라 안에서만 획득이 가능하고요 자이 프리시즌은 한 달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한 달간이니까 한 2월 20일 정도까지 아무튼 2월 거의 마지막 주 패치할 때 이때 아마 프리시즌이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시즌 기간 동안 진행 방식과 개선과 이 콘텐츠들은 전부 다 수정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시즌은 약간 테스트 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보완할 거 보완하고 보상이 너무 높다 싶으면 낮추고 너무 낮다 싶으면 뭐 올리는 등 그건 이제 다음 달에 변경이 되도록 될것 같네요 자, 이 월드루나트라의 특수네임드, 크라일드과 라지프, 이렇게 두 마리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맵을 보니까 약간 생긴 게 오든평야처럼 생긴 것 같네요. 자, 이 특수네임드를 잡으면은 제압한 서버에게 제압 효과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출연 시간은, 어, 정해졌네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오후 8시 이렇게 두 번, 일요일은 오후 2시 한 번, 이렇게 총 3번 나오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제압 효과는 경험책득 100% 전리품 획득 15% 그리고 악마형 추가 공격적 방어력 700직 증가합니다 지속시간은 2시간만 어, 진행이 되네요 자 잡는 방식은 기존의 격전지역이랑 똑같이 기어도 1등 캐릭터가 있는 서버가 먹게 되고요 해당 제압 효과는 이 특수네임드가 등장하는 사냥터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어, 월드 루나트라 전체가 아니고 이 특수 네임드가 나오는 폐왕의 전장과 강자의 전지 요두 개의 지역만 이 버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드 루나트라의 필드버스 헬라리스 요렇게 생겼고요. 약간 파르비니아가좀더 변한 모습이네요. 자 매주 일요일 오후 8시에 나오고요. 권장 전투력은 240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찬란한 엘튼 장비 상자, 왕가의 성배, 그리고 희귀에서 영웅까지의 어, 바말론부터 위선 빌레터입니다. 최소가 바말론이네요. 그리고 각종 이제 아티팩트와 지혜 원천들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찬란한 엘튼 장비에서는 어, 엘튼 방어구를 제외하고 어, 주무기 보존 무기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엘튼의 수정, 그다음에 엘튼의 수정 전설 재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튼의 수정 전설재료 좀 말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래도 그냥 엘튼의 수정 여기에 들어가는 전설재료 그걸 말하는 거겠죠? 이 중에서 한 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엘튼의 수정의 전설재료가 요거죠 요거? 엘튼의 수정의 전설재료 혼돈의 아이타이밍무보 혼돈의 무지개 결정 요걸 준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수가 한개 주는 건지 요걸 딱한개 준다고? 음... 하긴 20개니까 한개 맞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신성한 엘튼 제작식이 추가됩니다 아까 위에서 새롭게 얻는 신성한 엘튼 제가 얻는다고 했었죠 또 제작도 할수 있는데 제작을 보시면은 왕가의 성배 10개와 여신의 인도 20개가 들어갑니다 일단 만들 수 있는 거는 엘튼의 방어구 엘튼의 방어구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까 획득은 보자 획득은... 획득 획득 획득 아... 여기서도 획득은 방어구였네 나 처음 열리는 거는 신성한 엘튼 장비가 방어구만 열리는 것 같네요 자 요게 좀 특이한게 기존의 깨어난하고는 다릅니다 기존의 깨어난은 8강부터 만들었을때 강화수치가 내려갔잖아요 이 엘튼은 강화수치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강화수치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래가능 엘튼이면은 거래가능으로 신성한 엘튼이 만들어지고 기속일 경우는 그대로 기속으로 만들어집니다 와이 거래가능 이 거래가능 거래 가격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능력치가 얼만큼 올라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업데이트 후인 내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장대영어석 슬롯은 봉인을 해놓고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슬롯 영어권 그 탈착되는거 아시죠? 탈착해두고 봉인한 상태에서 방어구를 신성한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영어석 슬롯 확장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슬롯권 있는 상태로 어, 바꾸시면 안돼요 뭐 어차피 시스템상 안 바뀔건데 그래서 혹시나 꼭 바꾸실 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영지 쟁탈전 용병 기능 추가되는 내용인데 자, 여기 뭐 설명 굉장히 많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자 길드에 이 영지전에 참여하는 길드 대장이 참가 선언을 해야 되고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바로 입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참가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참가 선언을 해야지 용병 모집이 가능하고요 자, 이 참가 선언 및 용병 모집 기간은 매주 수요일 오전 0시부터 입찰 시작 시점까지그 전까지 기간입니다 자이 용병의 대상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영지전에 참여하지 않는 길드만 용병에 참여할 수 있고요 용병 리스트에서 원하는 용병들을 고르게 되는 겁니다 자 길드 대장이 영지 쟁탈전에서 참가 설정에 들어가셔서 참가 선언을 하셔야지 영지 쟁탈전 참가를 할수 있고요 방어 길드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된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 방어 길드이신 분들은 어 딱히 이 참가 신청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참가 선언을 하지 않게 될 경우는 입찰 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입찰 자체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길드원들도 이 참가 설정에 길드원에 들어가셔서 참여 설정을 기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길드 대장은 참가 선언을 눌러야 되고요 참여하는 길드원들은 참여 설정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 길드 영지 쟁탈전에 참여한다는 거를 어, 이렇게 누르는 칸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눌러야지 참여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길드 간의 소통이 더 중요해졌죠. 길드 대장이 선언을 했는데, 길드원들이 참조를안 하게 되면은, 아예 입장을 못 하게 되니까, 꼭 주의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 용병은 최대 10명까지만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용병까지 합쳐서, 최대 5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드원 총 50명이, 어, 한 번에 참가하게 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마지노선 이거죠. 최대한 길드원 40명 정도, 추가 용병 10명까지 뭐 용병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요정도 선이겠죠 한마디로 용병 플러스 길드원 합쳐서 50명이 넘을 수 없답니다 자, 설정 완료 후에는 신청 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어, 볼수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내일 직접 직접 이 화면으로 보는게 나을 것 같네요 자 동시에 용병 가입 신청 가능 횟수는 총5회이고요 만약에 여러 개의 길드에 용병을 가입 신청 놓고,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은한개 길드만 용병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참여가 된 길드 외에는 다 자동으로 거절하게 된다고 돼 있네요. 한마디로 여러 길드에 용병 찔러 넣었는데, 갈수 있는 거는, 어한 길드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용병으로 가입한 길드가 출전이 확정된 후에, 쟁탈 전에 입장하지 않으면, 그니까 다음 주에 쓸이 용병에 가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자, 용병을 신청받은 길드의 대장과 부대장이 수락할 경우 용병 가입이 완료됩니다. 영지 쟁탈전이 시작한 후에도 용병 탈퇴, 추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 요거는 좀 재밌습니다. 시작한 후에도 탈퇴와 추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병 전용 보상이 이렇게 있는데, 자, 대도시를 승리할 경우 레드잼 250잼을 받게 되고요 어, 영지 쟁탈전 엘튼 제작지로 상자 2개, 그 다음 대조시 점령 효과 주문서 한 개를 받게 됩니다. 요새는 100점 어 제작재료 상자 한개 그 깨어난 장비재료 상자 한개 그 요새 점령 효과 주문서 거점을 이게 되면은 50점을 받고 깨어난 장비재료 다섯 개그 다음에 거점 점령 효과 주문서 한개 완제품은 못 받지만 재료는 다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네요. 거점 효과 주문서 요거는 이제 거 점을 점령했을 때 받는 버프인데요. 요거를 일주일간 유지하는 버프 주문서로 받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패배 보상은 기존의 영지 쟁타전 패배 보상과 똑같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완제품만 못 받을 뿐이지 어 야금야금 용병 참여할 수 있으면 은꽤 어 괜찮은 것 같네요. 영지 쟁타전 패배 시 영지 쟁타전에 입장한 기록이 있는 용병에게 우편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영웅 장신구 상자에서는 브렐란 포함한 뒤주판 중한 개를 받고요. 자 무기 방어구 상자에서도 브렐란을 포함한 뒤주판 중한 개를 받습니다. 아... 왜 브렐란 포함이냐 좀빼버리지 브렐란은 자 내도시 참가 보상에서는 영웅석 슬롯 확장권 전설 엘튼 제로 선택 상자 그 다음에 영웅 엘튼 제로 선택 상자 축복받은 영원의 고서두개 중에서 한개를 랜덤으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영지 쟁탈전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됩니다 몬스터 처치할 때 그리고 거점을 점령할 때 효과가 추가되는 건데요 자 수호자 헤마테르 가운데 있는 수호자 헤마테르 요 놈을 잡게 될때이 마지막 타격을 가한 대장님의 팀이죠 팀. 그 길드의 팀은 공격력이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자 여기 적혀는 있 500, 700, 1000은 거점의 크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개소실 경우는 1000 증가, 요새는 700, 거점은 500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이동 점령지, 그 양쪽에 있는 점령지 그거 말한 거예요. 한 개를 점령할 때는 방어력이 이만큼 상승되고요. 두 개를 점령하게 될 경우 방어력이 또 이만큼 상승하게 되네요. 그리고 공수 교대하게 됐때 아까 해마티를 처찰떠 올라가는 이 공격력 효과는 바로 사라지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지쟁터전에 점령하고 나서 보상분배 만료일자가 또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어, 경기가 종료한 후에 다음 입찰 전까지 보상분배를 할수 있었는데 이제 점검 후에는 수요일 오전 0시 전까지입니다 수요일 오전 0시 전까지 보상분배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이 분배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보상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 이거 엄청 손해입니다 되도록이면은 어 경기 끝나고 바로 보상을 지급하는 게 낫겠죠. 다음은 이제 컨텐츠 변경되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은 월드버스 레이드가 변경됩니다. 기존에 50명까지 참여 가능했던 게 대표전 일반전 전부 다 80명까지 입장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루나트라에서 어 위선의 초원 일부 사냥터가 또 권장전 투력이 변경되었는데 어 내용은 이 나무벽, 바이묘지, 앞뜰 황무지 전부 다 전투력이 하향됐습니다. 약 20만 가까이 이렇게 하향된 것 같네요. 그리고 별자리 추함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새로운 별자리가 생깁니다. 바로 전설 등급 별조각이 나오게 된 거죠. 전설 등급이 나왔으니까 새로운 합성이 생겼겠죠. 합성 실패 보상. 이거 딱 보시면 다들 뭔지 알 겁니다. 영웅 용공 실패 20번 하면은 전설 확정으로 나오는 거요 기능이 새롭게 추가 됐고요 그리고 별자리 자동 슬롯 변경 팝업창에서 별자리 속성 다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고요 각인 후 되돌리기 비용도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에서는 만 골드에서 오천 골드로 줄어 들고요 고급은 오만 골드에서 삼만 골드 희귀부터는 100레드잼이 들어갔는데 이걸 10레드잼으로 바뀌게 되고 용공등급은 200레드잼이 20레드잼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전설등급은 30레드잼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은 별자리 프리셋 아요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거랑 똑같이 예상한대로 나왔네요 옆에 우리 기존의 스킬 프리셋처럼 이렇게 번호가 나오고요 이 페이지 확장 비용은 400레드잼 들어간다고 합니다 최대 3개까지 확장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는 한 번에 빠른 교체까지 기능이 생깁니다 기존에 우리 탈것 소환수 빠른 교체 기능처럼 바로 소환수 위쪽에 별자리 빠른 교체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각성 장비 무작위 능력치 변경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 기존 장비 여기 대항의 조각품 그다음에 추적자의 훈장 추적자의 룬 각성으로 하게 되면은 기존의 영웅 등급 말고 희귀 등급일 때 능력치 이건 우리가 변경을 못 하잖아요 이거를 변경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이 조각품의 정수들, 추격자의 정수, 룬 같은 경우는 두 개씩 들어가네요. 아무튼 이 정수를 통해서 무작위 능력치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보면은 장비각성 칸에서 무작위 능력치 변경, 여기 탭에 들어가시면은 이 정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된것 같네요. 결론은 각성 하나만 만들어두면은 나머지는 이 정수로만 이용해서 계속 능력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다음은 능력치에 상하한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일부 능력치들의 상한선 하한선이 추가되고요. 이 해당 수치를 넘어서는 계산은 전투력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공속 같은 경우는 200, 최대 공속 200이 끝입니다. 그 위로 안 올라가게 되고요. 자, 하한선은 마이너스 90, 그러니까 디버프로 받는 그 횟수가 90 이상으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동속도는 220이 최대 상한선이고 마이너스 400이 하한선입니다 스킬 의 재사용시간 감소는 50%가 상한선이고요 하한선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치명타 피해 치명타 피해는 오, 상한선이 없어요 이게 없다는 게 어, 무한대로 치명타 피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한선은 50% 그리고 상태이상별 저항 최대 100%입니다 저항 수치는 최대 100%가 끝이고요 하한선은 0%로 되어 있네요 어, 상태이상별 내성은 따로 없습니다 100% 넘어갈 수 있다는 소리죠 하은선도 여기서는 0%네요 그리고 이 하은선 상한선에 도달하신 분들을 위해 색상으로 보기 편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은선은 빨간색 상한선 도달했을 때는 이 주황색걸로 이렇게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팅 대상과 거리에 따른 스킬 자동 사용 우선순위가 개선된다고 하네요 아, 요거는 대상과 거리가 있을 경우에 접근기가 먼저 사용되는 건지 어, 거, 그렇게 바뀌는 건지 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말만 가지고는 거리에 따른 자동 사용 우선이 변경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근접 캐릭 같은 경우 이렇게 접근하는 돌진기들 요게 아마 거리가 멀어질 때 먼저 사용하도록 바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예상이에요 그 다음에 워로드 스킬 사용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어 스킬의 순차 활동 설정할 때 장착 순서에 따라 스킬을 사용하도록 개선됩니다 어? 요거는 원래 이렇게 대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제가 워로드는 전혀 안 키워봐서 모르겠네요 아무튼 뭔가 순차 발동할 때 장착 송소에 따라 발동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워로드가자 여기 보니까 분노 스킬을 먼저 사용하던 현상이 수정된다고 하네요 오 그러니까 워로드는이 분노 스킬이 있는 게 연계 스킬인데 와 순차 발동하면 은 연계를 먼저 썼단 말이야? 아무튼 요 현상이 수정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길드 던전에서 주사위 보상이 지금 개선된다고 하는데 어 솔직히 이거 저쭉 읽어봤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시를 봤는데 상급 영웅 장비 상자 3 개짜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주사위 숫자가 높은 한 명이 이세 개를 모두 먹었는데 바뀌게 된 후에는 상급 영웅 장비 상자 3 개짜리가 한 개씩 세 개의 보상으로 나누어서. 각 주사 이상 높은 사람한테 준다고 합니다 요거가 이해가 안 가는게 장 상급 영웅 장비 상자 3개짜리를 주는게 있었어요 한 번에 나팔보상에서 한 번에 3개를 주는게 있었나? 아, 이거 왜잘 모르겠지? 이때까지 하면서 한 개씩 먹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은 마력 부여 최대 단계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편의 기능이 추가되고요 요거는 뭐 요거 체크해주고 누르면은 무조건 맥시멈 뜰 때까지 무한대로 소비하는 거죠 자 다음은 스킬 정보 시인성 개성 와 요거 바로 되네요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바로 패치 적용됩니다 아마 좀 보기 편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등급별로 색깔도 정해지고요 여기 원 테두리 보이시죠? 요것도 이제 이 스킬의 등급별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 요게 나왔으니까 좀더 이제 스킬 트리 보기 편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추가 효과는 어, 어떤 어게 적용됐는지 그거는 글자가 안 보이네요 이거 보니까 스킬 이름에 가려져서 추가 효과 아이콘이 안 보이네요 어요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나 봅니다 결론은 이 추가 효과 보려면은 111 눌려서 봐야 되네 다음은 효과 정보에서도 바뀌게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 보면은 전투와 비전투 효과 정보가 분리돼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각종 선물 효과, 뭐 순위 보상, 길드 버프 효과 요런게 비전투 효과고요 전투 효과에 그러면은 뭐 요리 버프나 스킬 버프 요런 게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규 영웅 동료 듬직감 팔뚝 탐월은 추가됩니다 어얜 뜬금없이 얘는 왜 추가되는 거야 얘 혼자만 추가되네요 그외 마지막으로 이제 뭐 기타 버그 이런 것들 수정되었습니다 자 길드 던전 보상 중에서 어, 바트라시반이 3개가 아닌 1개만 지급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요 오류 다 우편으로 별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벤트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 오전에 난리였던 그 이벤트인데 어 진짜 그대로 나오네요 자 악마토벌 엘튼 전초기지 이거 월드 루나트라 이벤트로 나오는데 자 봅시다 업데이트 이후부터 어 이거 추후 안내입니다 추후 안내 이벤트 기간 동안 엘튼의 보조로 엘튼의 전초기지에 악마를 감지해서 이벤트 악마토벌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완료 1회마다 장신구 재료 2종 그다음에 수집의 증표 1종 별조각 1종 이총 4개의 아이템을 모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야 100%네요 지금 여기 적혀있는 4가지는 100%로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획득할 수 있는 리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아, 순서가 5단계부터 이렇게 해놨네 자 최소가 80만 트럭부터 할수 있고요 최대 250만 전투지역까지 있습니다 자 5단계 250만에서는 엘튼의 목걸이, 벨트, 귀걸이까지 완제품이 나오고요 혼돈의 씨앗, 신비의 씨앗, 미지의 씨앗도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수집의 증표에서는 영웅 수집의 증표가 나오고요 세개짜리와한개짜리이둘 어,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나오나 보네요 그다음에 별조각에서는 각성에서는 영웅 별조각 한개 그리고 일반에서는 영웅 별조각 한개와 희귀 별조각 한개이둘 중에 랜덤 그한 단계 밑에인 210만 지역 210만 지역은 거래 가능 엘튼의 벨트 엘튼의 귀걸이 그 다음에 씨앗, 씨앗 재료들 그다음에 수집의 증표와 별조각 똑같고요 그 다음 밑에 단계인 170만 단계 여기서는 엘튼 귀걸이만그 다음에 시야 세개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서도 어, 증표와 별조아리는 증표와 별조각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지역인 120만 120만에서는 아, 바로 잘려버리네요 엘튼 전설 바로 잘려버리고 바로 지주판 악세와 각성의 기원 장신구 각성의 기원 다섯 개 그리고 수집의 증표가 어, 희귀수집의 증표 30개 여기에 포함되버리네요 영웅받을 확률이 조금 줄어들었죠 별조각은 똑같고요 마지막 최소 단계인 80만 지역 80만 지역도 어... 싹다 제외인데 아... 이럴수가 여기 폭탄이 끼어 있습니다 브렐란이 끼어 있네요 브렐란이 끼어 있고 나머지 수집의 증표와 별조각은 똑같습니다 와 이거 브렐란 개반데 80만인데 브렐란 준다고? 아예 이제 브렐라는 삭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문제가 엘튼 장신구가 완제품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이게 귀속이 아니고 거래 가능이에요 야 이것도 계정값 포함 또 엘튼 가격이 떨어질 거 예상됩니다 매물이 엄청 풀리게 되는 거죠 자이 엘튼의 전초기지를 돌수 있는 이 엘튼의 보주 요거는 어떻게 얻냐 했더니 미션이 따로 있습니다 이 미션에는 바트라 희망과 축복받은 강화 주문서까지 있다고 했는데 어, 미션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 엘튼의 전초 기지 갈수 있는 이 미션은 2월 8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할수 있게 되네요. 그리고 프리 시즌 14일 접속 선물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2월 8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는 이벤트인데 어 V픽 빙고라 해가지고 뭐 빙고 맞추면은 원하는 보상을 뭐 봐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2월 8일까지 진행되네요. 그외 종료되는 이벤트로는 스노우팽의 파티 상점, 그 다음 돌림판, 그 다음 14일 접속 선물, 그 다음 레벨업기에 몽환의 틈 플레이 시간 2배가 끝나게 되고요 자, 누가 봐도 전설 탈 거, 누가 봐도 흰소 이벤트, 이거 끝나게 되고, 누가 봐도 흰소 7일 선물, 이것도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알아두셔할 점은 몽환의 틈 2배 이벤트. 6시부터니까 딱 4시에 2시간짜리 하나를 마지막으로 할수 있게 되죠. 챙기실 분들은 4시에 일어나셔서 2시간짜리 꼭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월 19일 업데이트 대한 내용을 미리 알아봤습니다. 워낙 여기 안에 상세하게 다 설명돼 있어서 내일 인게임에서는 어떻게 변할지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